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모항이라니고 호텔 모항상태네요 어, <웃음>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어, 이제 버스를 탔어요 자 여러분들 이 패키지들은 이제 버스나 작은 공구를 타는데 우리는 버스를 탑니다 이런 버스에요 음, 나쁘지 않죠 네, 이 버스를 타고 어, 이제 저희는 시내로 갑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쇼핑 패키징, 려서 구매할 건구매하고 r t u g u e s e Nanak, Portuguese, Susta, 낱 u s t a Susta, s u s t 식당 u s t a s u 경 t 한국 식당 한식으 u s t a s u s t 안녕하세요.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오늘 한식입니다. 한식 뭐 갖고 갔으니까 헬스 하겠습니다. 그게 <웃음> 뭐야? 한숨 똑같지뭘 해야지? 뭐 해야지? 쌀이 틀리잖아요. 쌀. 쌀 똑같이 일단은 가격을 알아야 돼요. 너무 비싸고 그러면 헛걸음이 되니까 점점 가서 알아 먹을만하겠다. 50만 네. 원에 어. 네. 4인서뭐 60이라고 360, 만 8천 원 정도 되죠? 몇 그램인지 모르겠. 그램이 안 나왔어. 진짜? 어, 그램이 안나왔잖아 1인분이겠죠. 1인분에. 와. 아, 1인분에. 자, 만 5천 원. 소갈비찜 하나. 소갈비살 만 8천 원. 소막창 만 8. 1 8처럼원 정도 제육볶음이 돼집니다 여기가 좀 약간 이슬람 쪽뭐 문화? 종교가 좀 틀려서 돼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물론 주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대주저라고얘고 하긴 돼지는 갖고 올수 있습니다 어, 4 0 0 0원 3,42, 12,000원 정도 만1 0 0 0원 정도 되겠죠? 고증 먹으면 돼요. 고증은 10푸드 돼요 살라 고쳤을 때, 3,42, 12,000원 11,000원 그렇게 되겠네요 엄청 많아요 김치 전해물 파주. 이거 무슨 김밥 아, 국이네 김밥 전국이야. 제일 먹고 싶은 거. 제일, 제일 많이 찾는 거. 라면. 많이 찾는 건 모르겠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어. 비빔밥 맛있었는데. 아 비빔밥 어디 맛있게 맛있었죠. 응. 응. 앞에 짜장면도 파주라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아, 이런 것들. 냉면 있고. 라면도 3 0 0 0 원. 보통 여기 오시면 타고 오시면 현지식이안 맞으면 아니야. 이런 걸 먹잖아요. 짜장 짬뽕, 짬뽕 다 있다고? 주, 주방장이 한국 외국 사람인데 <웃음> 주방 이다요 말레이시아 분인데 그걸 다 한다고? 대단한데요? 계탕 없어요. 있네. 다 있어요. 육개장, 순 동태탕도 수치에. 있어. 동태탕. 꼬리곰탕, 성동통, 냉동 동? 있잖아요. 냉동. 동태탕. 잡채. 잡채 다잇! 이거 어떻게 다했습니까 냉동을 하겠지 왜 자꾸 닦아로렸어 저기 그 부엌 가면 아마 딱 쓰레기 오. 들으면 고뚜기, 고뚜기 잡채, 고뚜기 짜장면, <웃음> 고뚜기 짬뽕 이런 것 같아요 직접 네. 보신 거 아, 아니면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두 아, 그 응?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확인한 길이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나와도 돼요? 아니, 안 그래도... 나와도 돼요? 어머니, 맛 어때요? 아, <웃음> 지금 다두분다 선글라, 선글라스 키시고. 그래. 응. 어때요? 하고 시세어와어때요 한국식? 솔직히 뭐 괜찮들어어와저어어와저거어와어저저어 <웃음> 아 맛없는 게 별로 없대요. 아 맛없는 게 없. 별로...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다 손도... <웃음> 맛있어요, 그렇지. 다 맛있어. 근데 특이한 거니 된장. 이쪽 된장은 짜장 맛이 났고 이쪽 된장은 그냥 된장 맛이 났어요 근게좀의여합니다 <웃음> 저에게 인터뷰 좀 해야 돼요. 솔직히 좀 이게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웃음> 늘 먹던 맛이라. <웃음> 우리 미식가 박 배우님은 어때요 어, 맛? 괜찮았어요. 아 맛있다 이게 아니라요. 괜찮아요. <웃음> 미식가가 아닌데. 야 먹어봐라 먹어봐 니네 입으로 니가 야 거짓말하냐 먹어봐 아맛있나잘 어, 차로 오라 그랬어요 맛있구만 한국식당 통전에서 맛있는 게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 맛있고 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술.. 술.. 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술은 뭐 가격 당연히 아잖아요해외랑 비슷한 거 근데 그거 감안은 당연히 먹을 거고 소주는 한 만일 천원 정도? 정도로 받았고 어.. 중요한 건계산할 때. 링기시 아니고 한국돈으로도 받습니다 한국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고 링깃를좀 넉넉히... 아 이게 애매하네 남은 것도 바꾸게애 한국돈이 더 비싸... 많이 비싸게 받았어요 한국돈이 더 비싸죠 근데 링기이 훨씬 나아요 링기으로 하는 거더 훨씬 좋습니다 한국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됩니다 한국돈 안 가요? 어디가 아니, 사원이에요?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제설, 제설. 제설. 톤. 제설, 톤 포인트. 제설, 턴? 네, 제설. 제설. 톤. 톤. 네, 제설. 제설. 제설. 제설. 제설. 제설. 제설. 제 제설. 땅아 <웃음> 찬찹장. 식당 안쪽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고. 햄버거? 어? 아, 햄버거. 아, 바나나. 바나나티기. 바나나 튀 바나나 튀김. 바나나. <occasions> <behaviour> yeah! <s>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볼 거는 많이 없네. 여기는 이슬람 사원. 전체요? 네 전체 리카스라는 것은 여기 지명이라고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명이요? 네 지명이요 예, 지명이 리카스 그래서 리카스 사원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 제일 큰 사원 중에 하나예요 동남아가 아니고 그하와이나밤 사이판 이런 산책로 같은 그 조깅하는, 운동하는 저영이 형님아있이 친구는 앉아있는 데자는데자있네 편안하게. 어있네 <목소리나> 편안하게 <목소리나> 어떻게 이, 이게 는 앉아있는 친구는 앉아있야야산는 앉아있는 친구아있는친구 여기 시청는라고보시아돼는아 시청 네 됐어요 해양대학교에서 논협을 시키는 게 <웃음> 세포로 복수이 드시는 거 이외에 팩으로도 사용하시고 비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중국산전에 가시면 뿌리를 가지고서는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적으로 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랍니다 쓰네요네숨맛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30분 동안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은요 막 아, 네, 써요! 계속 크게 올라오실 거예요 이렇어요 네,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쉽게 가셔지는 맛은 아닙니다 희망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네. 네. 내려가실 때, 제가 밑에 네. 내려가서 결제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나쁘대요 네, 어, 어, 아, 네 그냥 아, 카드 쓰시는 게더 좋아요 네. 어, 네. 어, 저희가 품들 수신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을 챙기려면 논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논은 좋아요. 이게 원래 한 400불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3 그러니까 0 0불짜요 200불짜리. 현재 600불짜리예요. 촬영해도 네. 되죠? 네, 그럼요. 솔직히 논이는 사도 됩니다. 손이 네. 나쁜 게 없어요. 네. 건강에놓고 네. 음. 현지 여기가 또 현지 옷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뭘 사셨어요? 논이 네. 샀어요, 논이. 논이. 어차피 용액으로 액으로 먹은면 짜. 한국에서 애구로 샀으면 얼만데한애에한 통에 만원아 조그만 통? 모르겠네. 길겠네. 이거는 살만 어, 박배우님 쇼핑. 살만하답니다. 전문가 만들어요. 이거. 샀어? 네. 너무 요뭐 물가도 만들어 커피 마시는 요 커피 마시세요. 노니 커피. 니커 쓰죠? 어? 오늘 노니 블랙 커피에요.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요거는 통카달리 믹스 커피. 통카달리 먹어요. 한번 드요 위에서 드세요. 스위 믹스 커피. 건배를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설탕 프아니고요 코코넛하고 사탕수수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해요. 아. 향이 음, 이거 맛있다. 이 좋아요. 유니 커피 같은 경우는. 아쓴데거먹져 이제 초보레 때문에 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논이 생활 잘 노니까 어떤 거고 초콜릿은 워낙 달콤한 사람이니까. 어, 스티커 네, 코. 코 묻어야 됩니다. 초콜릿 공장입니다. 아 보통 초콜릿 공장은 찰리가 많이 운영하는데. 찰리가 사... 누군데요? 찰리 초콜릿 공장. 미국 영화요. 아, 자. 아, <웃음> <초콜릿 웃음> 나이 사람 진짜. 잘 초콜릿 공장을 가서 어,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사고, 마없으면안 사고. 뜨거 간단합니다. 어 이쁘이쁘다. 조니들 얘기하는 거죠 참. 그렇지. 조니 대. 조니 대. 조니의조니릿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냄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들. 조니조니조니조니조 카 <목소드> 제가 안 열었어요 열려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식으로 공정이 되는구나 음. 음. 음. 음. 아어말로 <웃음> <웃음> oh, 와서 많이 네요 한국... 나중에 고소한 맛이 나네 이야 yeah. <웃음> 진짜 사, 좋아요, 구독, 꾸자 <웃음> 여러분들 열차 출발합니다 뿜뿜 <웃음> 뿜뿜 <웃음> <웃음> <웃음> 자찰리 초콜릿 공장을 초콜릿 공장에 왔는데 여기서 저는 초콜릿을 하나 샀어요 뭘샀냐면는 커피 맛 조그만 스몰 초콜릿 커피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9,000원을 샀습니다. 한국돈으로 9,000원을 샀는데, 저는 태어나서 초콜릿, 그, 카카오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한 번도 물어없는데여기 보이네요. 이게 바로 카카오 열매, 카카오 나무. 저, 조그만 열매를 따서 그 안에 뜯어보면 작은 씨앗 같은 게 있어요. 씨앗 같은 거. 그런 것이 가공돼서 초콜릿이 된 거예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가 같이 생겼죠, 뭐가? 진짜. 차별가지였고 가짠 줄 알았죠. 아, 진짜네. 진짜예요 만져보니까 네진짜예요자 진짜. 나무 밑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제는 떨어진 열매예요 딴거 아닙니다 떨어진 열매를 떠보니까 이야 앞으로 와봐요 이전에 이런게 있어요 우와 음... 먹어봐요 되실래 <웃음> <웃음> 냄새는 냄새는 그 바나나 향기나 덕배봐 맡아봐 바나나 향기 네. 바나나 냄새잖 나요 이걸 말려서 컵, 카카오로 컵 컵을 쪼나가. 아 음. 이런 식으로 팻바닥만 한번 대봐요. 네. 아! 자 현지 고양입니다. 이 현지 이 강아지는 아. 아 이쪽 아까 들은, 들은 얘기인데 이말로코데키나 말로는 강아지를 보면 안 좋아하고 많이 안 키운대요.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요. 시내 가까운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그 이라가 어떤 거라고요 잠코타키라바로가 어, 아니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어? 말레이시아가 코타키라바로도 무하, 말레이시아니까. 무하마드. 이게 뭐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어, 어. 이 고양이는 되게잘 좋아하고 많이 좀 가깝게 생각하는데 강아지는 진짜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아완견같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식당 식당에서 강아지 봤잖아 귀한 거야 진짜. 많이 봤는데요? 너무 많이 봤어? 안녕. 얘는 누가 키우는 애가 봐요. 뭐그 이제 가 있어요. 응. 어. 큰 같은 게. 안녕. 반가워. 반가워. 안녕하세요. 왜 <웃음> 귀여워요? 야, 근데 강아지를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내양동 키우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못 봤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포타키나바로 와서 강아지를 찾아보시면 되게 드물 겁니다. 마지막 자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이 속이 어, 기 기본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어, 상당히 스였는데요와이차 멋있다는데 누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차 멋있다, 우리나라에 이류차 있었는데? 대구에서 나온 거, 옛날 응, 데 응, 응. 아무튼 응. 어아네자 응. 마지막은 라텍스입니다라텍스를 저희가 딱 보고서 필요한 부분 보고 안 그러면 굳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 아 따뜻하네. 부담스럽고 근데 좀 좋긴 좋잖아 좋죠죠데 학부모님 같우 집에 지금 천오만원으로다 세팅을 다 했대요 세일고탈수 네. 네. 그래서 안 그랬으면 다것 같아 <웃음> 되게 좋네 이거 봐손질네 이거 어떻게 어 사실 비 방법이 뭐냐면 만졌을 때말랑말랑해 지금 철이 지났기 어,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막지 않거든요? 딱한게 되게 많기 때문에 딱딱한거 하시면은 이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걸 만져보시고 하셔서 맛도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 망고같은 경우는 여기는 애플망고하고 그냥 맞아. 일반 망고 돈을 주면 애들이 우을르 모여들어요 자기도 달라고 모여드니까 돈은 주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뭐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과일을 사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과일 코너가 앞에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 지금 어디 어디 가시죠? 근데 그런 거는 예외입니다. 저녁 식사 하시면. 키잡 쓰고 다니도 돼요? 아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죠? 어 샀어요? 네. 남자는 키잡을 안쓰잖아요 남자는 여기에 있으니 근데 이거 수고나요? 뭐 이분들한테 실례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한데 남자가 키잡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무한마교가 예배를 드릴 때 니가 그래, 쓰고 되리고데리고되냐고요 어, 모르겠어요 남은 근데 여성분이 뭐 웃으면서 잘 팔던데요? 아 그래요? 큰학분들이 어, 쓰기 위 모르겠네 좀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래나? 그가 진짜 안해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기자분 그래서 무지개가 폈습니다 무지개 아 어, 좋아요 과일이랑 무지개가 예쁘게 폈어요 그좋습니다 무지개가 산을 위로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를 찍을 가 어, 야, 극과 극이에요. 자, 너무 맑고 예쁘지만 이쪽은 흐리고 무지기가 폈어요. 세사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아. 동영상이야 아직 지금 좋아. 좋아. 내 얼굴이 안 보이게 이게 검은 검은게 나와 야돼데 실루엣으로 실루엣으로 딱 그냥 아 <웃음> 자, 선셋 여긴코타키네발로 워터프론트입니다 배우 박순준이 <웃음> 선셋을 지켜보네요 아자 워터프론트에서 함께 아, 지금 선셋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거기 노을이죠 예 붉은 노을 붉은 노을 아, 아, 좀, 아, 점점 더 오, 색깔 너무 예쁜데 선셋을 보기가 진짜 힘든데 거의 어, 6 1년 연주 60일 정도 그 독도 들어가가는 저반 독도의 저반하는 게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래요. 네, 날씨가 약간 뭐 자주지하니까 근데 이걸 예쁜 선셋을 봤다는 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소원을 빌어볼게요. 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실차사 구독, 좋아요 꾹욱 눌러주세요 너무 예쁘다 이틀 전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자그 사, 사모님께서 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분에게 그 기념품이라고 판매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선물 사줘야죠 네. 예, 환전도 하고 거기 가서 살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약속이 로 중요한 거든요 좋은 마음을 어, 풀어, 베풀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다시 갚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마음이죠. 예. 자, 저쪽 앞에 왼쪽으로 꺾으면 사모님 집인 것 같은데요. 자 계신가 보겠습니다. 자, 라다라다다나다다지지다다 자 약속 지키러 왔다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왼쪽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어 어? 사장님 안 계세요? 사장님 안 계세요? 사모님 CEO. 자안 계시네요. 왔는데 아더 망고 왔는데. 드라이 망고. 이거 드라이 망고 드라이 망고 고바드. 이. 이. 이. 야뭐 어디? 음. <목소리> <목소리> 음음음음 우리를 지킵니다 저는 샀습니다 사모님 나중에 혹시나 인터넷으로 보시면 우리 지켰다고 어, 성경해 주시요 오케이 아, 지금 어디 갑니까? 저 집에 가는데요? 어? 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웃음> 저는 지금 여기 코타키라발루에서요것은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아, 마사지를 받으려면 마사지. 아이들은 오늘 제일 빡세요. 스컬트가 있는데 움직이지않아요 여러분들. 밤에는 절전 절전 모드. 가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아, 꺼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어디, 어디 가는데? 마사지. 마 마사지. 마마사 마사지. 를받야니마으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야고고고 뭐. 어 비해 내자뭐이씨저봐봐안줄 <웃음> 어? <있어>, <놀람> <웃음> 뭐, 아, 수가 잖아저야이놈뭐 어. <웃음> <웃음> <웃음> <누구 계시나? 웃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겠습니다 처음 만나요. 한번 네. 네. 얘기해 습니다 <목소리도> 자, 저는 아,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벌써 유명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뭐제 인지도 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여러분 어, 지금 뭐 자파중 같은데요. 저요, 계속 와서. 네. 어, 네. 어? 반갑다.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역시. 스리페이모스 <웃음> 좋아요. 이제영. 좋아요? 좋아요. Yeah, 좋아요. 아, 빠 아빠, 아빠가 가발. 봐. 아빠가 발 아, 빠가 봐. 아빠가 과자 뒤면요여기가저하네 다섯 개 사면 한개더 줘요. 좋아요. 가격은요? 한, 하나에 10 1 2 1 3인 기념한 건가? 가 돈은 얼마예요? 아, 3개 3개 3 4천부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네임, 센터네임. 아, 이름. 와리 a t is some b u 아 d h a 문화 a t is 아 o m e b u d d 센터 w h 아 t is 아 o m e b u 스 d h a What 좋아요 o m e 스쇼 d d h a w h 좋 t is 요 뭐 좋은데? 아유, 잘겼는데큰 거는 사야 더 큰가? 이게 좋지 않아요? 자, 네, 여기는 콘타필라 발로 공항입니다. 공항이고, 이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밥을 먹습니다. 공항에서 할비알비게 좀좀 의자가 좀 많이 협소한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오면 뭐 앉아 있을 때바땅이 어, 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샌드위치와 맥주 그리고 아까 산 과자 등으로 후기를 달리면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네요 일단 비행기 타서 찍든지 마무리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네, 질차사의 이재영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 코타키나발로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 안에서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찍는데요. 아, 다음번에도 즐거운 여행도 찍고 저희는 즐거움을 찾아서 뭐 여행하는 즐거움, 밥 먹는 즐거움, 뭐 장난치는 즐거움, 이런 등등의 즐거움을 세상 모든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차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